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어,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3월 9일 월요일인데 음, 장이 마쳤습니다 3시 51분입니다 어, 오늘 두 번째 에, 방송이죠 음, 29편 나는 이렇게 에, 성공했다는 주제로 어, 29편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50대 밑바닥까지 에, 추락했던 에, 사람들이 많죠. 어, 주식 투자, 뭐, 사업 실패, 뭐, 여러 가지, 예,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어, 법원 경매에 처리되고, 뭐, 숱한 사람들이 예, 밑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예, 건설 현장까지 저도 오, 밑바닥까지 추락을 했고,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일어났던 예,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뭐, 계속 유튜브 방송을 청취하다보면 어, 어, 성공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어, 올해는 모두 어, 서민갑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폭락 했죠? 자 대폭락을 했습니다 아까전에 그죠? 어, 여기 매수신호가 뜰때 우리가 양매수로 들어갔어요 그죠? 양매수 들어갔어요 그양매수 들어간 게 10개짜리죠 그죠? 10개짜리 콜은 1.46에 들어갔죠. 어, 요거, 마이너스 40만원이고. 푸선, 2.79에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이게 39만원. 뭐, 대동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지 수익 나겠죠. 그죠? 자, 오늘은 10억 7,600만원이 수익 났어요. 그죠? 당일총순이 이게 이제 1억이 그죠? 우리가 1월 13일부터 모의 투자를 진행했어요. 그죠? 1월 13일 날 1억으로 출발했죠. 예탁 총액 1억. 그죠? 여기 이제 오늘 현재 예탁 추정 자산이 16억, 16억 1,500만 원. 그죠? 16배가 터졌습니다. 그죠? 아, 누적 수익은 아, 14억 6천만 원이 예, 누적 수익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엑셀로 하면 어떻게 예, 예, 되는지 한번 엑셀으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리퍼가 이렇게 됐죠 그죠 이게 3월 5일날 3월 5일날은 자, 3월 5일, 3월 6일, 그죠? 3월 5일, 3월 6일까지는 됐고. 자, 3월 5일은 얼마입니까? 3월 5일은 8,100만 원이죠, 그죠? 8,100, 뭐가 잘안 맞아요. 1억 7,600이고 도 그죠? 아, 이게 만 개일이라서 그런 가보다 그죠? 1억 7,600, 12만 5천 원. 132,194. 그 다음, 5300 맞고. 다른 걸로 맞죠, 그죠? 그 다음에, 3월 5일 날은, 아, 8100, 그죠? 8100, 992540. 그 다음에, 3월 6일은, 그죠? 마이너스 1200. 487, 네? 2 0 0 수수료는? 음. 여기 7 4 6 0억죠그 다음에 2 0 7,200원. 그 다음에 8 5 0 480,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10억이 당일 손익이죠, 그죠? 10억, 11억, 07, 097, 097, 020. 음,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건 또. 칸이 모자라는 것 같다, 그죠? 3월 9일이고 그죠? 3월 9일 음. 됐죠 그죠? 됐습니다 긍충 올라왔죠, 그죠? 응, 아, 긍충 올라왔습니다. 긍충 올라왔어, 그죠? 긍충. 이거를, 예, 네, 카피를 이렇게 합니다. 자, 카피하는 방법 다 알죠? 저장. 오늘 하트로 바로 저장하면 을 되는 기고 이렇게 끔 엄청 뛰었어요. 그죠? 음. 예 옵션은 한방입니다. 한방. 그죠? 한방 브로스 그래서 패워놔야 돼요. 그죠? 뭐 2, 3년 안에 또 반복이 되니까. 토요. 오늘은 단기 손이 10억. 그죠? 그 다음에 추정자선이 16억 8400만원. 저장, 장고, 그죠? 장고. 그 다음에 뭔지 수익률이죠? 수익률, 수익률도 카피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도 다 하셔야 돼, 그죠? 도형 상태에서, 그죠? 이거 사각형, 사각형 해놓은 상태에서 네. 노적 수익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보유자상, 토정사상 중요하니까, 16억, 1500만 원, 그죠? 저장, 아, 수익률 적으면 되겠죠? 수익률. 여러분, 날짜로 다 되고, 어, 자동으로 다할 수가 있어요. 음, 한 방에 이렇게 벌 수가 있단 말이죠. 한 번에 또 깨묻기도 하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자, 오늘 드디어 이제 120분 봉에, 그죠? 120분 봉에 11시 경에, 그죠? 매도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어제, 금요일 날짜, 그죠? 금요일 날짜, 이게 60분 봉에 매도가 나올 때 우리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이게, 음, 이, 0.5% 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올라갔던 거 이제 약발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60분봉에서는 바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당연히 오늘 120분봉에 매도 신호가 떴으면서 떴죠. 전초점을 붕괴를 바로 해버렸죠, 그죠? 참 그러니까 어? 250도 금방 가겠죠, 그죠? 250, 어? 250, 250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죠? 250포인트, 뭐,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죠? 눈에 보이죠, 이제? 근데 떨어질 때도 뭐, 이만큼 떨어지라고 생각은 해셨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암호랍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항상 장기 흐름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주봉 차트에서 그죠? 주봉타이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다가 했을 때긴급행가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 예, 그죠? 이 매도 신호가 한번 발생이 되면 23주는 내려가죠. 내려 내려 내려가죠, 지금 응? 23주는 그죠? 23주 한주두주한번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250 포인트가 어? 250 포인트가 기긴데 그죠? 거기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열까지 이번 주, 이번주 인자 어 선물하고 옵션 동시만 기리고 하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양비수를 해가지고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MACD를 거역하는 순간 MACD 지금 매도 신호지 않습니까? 계속 매도라, 지금. 매수했다가는 골로 간단 말이죠. 골로 가. 그죠? 이 m c d 를 거꾸로 하는 순간 깡통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또 120분 봉에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떨어지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매술에서 가는 거죠.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 음. 자 오늘 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들이 오늘 뭐야 1조 3천억이나 매도를 쳤습니다. 주식. 금융투자가 3790억 매도치고 연기금이 매수를 이제 3900억 정도 했고 선물은 외국인이 8500개야 매수를 했고 콜옵션하고 푸드옵션 상방입니다 콜옵션은 20억 매수고 풋드옵션은 138억 매도입니다. 옵션을 뜨고, 지금, 상방으로 지금 구축을 해놨어요. 자, 알 수가 없죠, 그죠? 자, 아침 내내, 그죠? 1조 3천억을 그냥 패대기 쳤습니다. 하, 뭐, 밑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이거. 프로그램 매도도 4,700억 매도를 쳤고, 예. 이 매수, 이 선물은 이좀 매수로 돌아섰어요 그죠? 8,500개야. 자, 일단, 큰 흐름은 지금 하방이다. 하방, 하방이 되죠. 툭툭 떨어진단 말이죠. 양봉일 때 매도로 들어가야 되겠죠? 양봉일 때 매도로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좀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응? 음? 뭐, 다 거들랑가니, 또. 그리고 위클리 옵션은 말이죠. 음, 월물 옵션이 만기이면, 만기주면 위클리 옵션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뭐, 차, 찾으라고 예를 쓰는데, 이 위클리 옵션은 없어요. 지금. 이 위클리 하면 위클리인데, 위클리 없습니다. 지금. 위클리가. 요번에 월물 옵션이 만기주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은 상장되지 않아요. 음? 잘 모르신 분도 있는데, 월물 옵션이 만기주일 때는 위클리 옵션은 상장되지 않는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위클리 옵션은, 위클리 옵션은 야간에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근데 월물 옵션 이거는 야간에 거래가 돼요. 그점 참고하세요. 오늘 선물이 11.85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양매수 했던거죠. 그 살펴볼까요. 우리가 100계약을 0.58 그죠. 콜에 0.58 그죠. 307.50 307.50에 0.58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풋 240짜리 서울물, 그죠. 100계약을 0.57에 들어갔습니다. 요게 이제 1400만원. 뭐 1400만원 됐는데 콜은 820만원 손실인데 그죠? 풋은 예. 1억이나 돼버렸어요 그죠? 일억, 그죠? 응? 8배가 돼버렸어요 8배. 이렇게 8배가 터진단 말이죠. 예? 8배. 자 0.57에서 그죠? 자 0.57이 4.70까지 갔습니다. 오늘 중가 그죠? 0.57 8.2배입니다. 8.2배. 수익률은 뭐 7. 7.2배지만 8.2배가 되었어. 8.2배. 응? 한 배는 날라 뭐 날라진다 해도 7배는 터진 거죠. 지금 수익 수익률이 그죠. 응. 이렇게 뭐 이게 뭡니까 1,400만 원어치 샀던 게 1억 1,700이 되는 거죠. 1억 1,700이. 응? 응? 요 옵션 양면수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풋옵션을 우리가 아, 가지고 왔죠. 3.63 짜리를 갖다가 지금 3.63이 어? 13.50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하루 만에 그죠? 응? 엄청나죠? 응. 자, 13.50, 그죠? 1 13 3 5 9 나누기. 3.63, 3.63. 3.7배, 3.7배가 발생되었습니다. 음, 이게 3억 2천을 눈치 샀는데, 11억이 되어버렸어. 그죠? 수익금이 8억 7천만, 원, 하루 만에 그냥 8억 7천만 원 땡겨버렸죠? 자, 이거 뭐,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장인데, 그죠? 응. 이런 걸 이제 폭으로 해서, 아, 대박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구나. 그래서, MACD를 거역하게 되면, 어? 박살이 나고, MACD를 수능하는 자는, 어? 아, 대박이 된다, 이거죠? 그죠? 응. 자, 우리가 어제 60분 봉에, 그죠? 매도 신호 나왔던 거,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죠? 자, 어? 여기서 이렇게 어? 전저점을 까지 붕괴를해 버렸잖아요 한방이 그죠 하루만 에자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어? 옵션 투자의 매력이요 그죠 음? 약발이 끝나고 그죠 0.5 포인트 수익률 그 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반 잠시 반등을 한거죠 뭐 이건 뭐 작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는 쭉종 내려가야 되는데 한번 쳐봤다가 내려간다 미래. 한번 접고 이 접을 때 눌림목일 때 여기가 오히려 네, 이런 매도신호 나올 때 여기가 아, 대박이 되는 어? 대박 조건이죠. 대박 조건 항상 눌림목일 때 대박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 양매수를 해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죠? 자 이런 걸나중이라도 어,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가감하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어디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m a c d 를 활용해서 진입시점을 잡아서 바로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공부거리가 오늘 생겼습니다. 대박이 생겼다는 거. 3배씩 막다 터졌잖아요 지금 그죠? 3배씩 터지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실시간으로, 어, 방송을 할 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할 때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번 장, 계속 하방으로 가니까, 계속 붙잡고 가십시오. 붙잡고, 이게 지금 오늘 120분 매도 신호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하방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양미수 해가지고 가시면 돼요. 양미수 해가지고. 자, 이거죠, 그죠? 폴 290짜리, 1.30짜리, 4월물, 푸풋 227.5짜리, 2 9 5에 종가로 잡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어, 또 질문을 하시고요. 자 위클리 옵션은 어, 어, 월물 옵션이 만기주일 때는 위클리 옵션이 상장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위클리 옵션은, 야간장에는, 어, 거래가 안 됩니다. 야간장에는 거래가 안 되니까, 야, 조심하시고. 자, 대박과 되고, 또, 성공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